사도행전 71번째 강설, 아덴전도 세 번째 내용입니다. 아레오바고 강설의 반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희롱을 당하면서 그 아레오바고 온도까지 끌려왔는데, 그 자기 개인의 억울함이나 뭐, <웃음> 누명에 대해서 변증한 것이 아니라 어딜 가도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적실하게 필요한 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그런 말씀을 증거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또 혹은 기록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예,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웃음> 보금 전파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일 앞에 봤는데 복음이, 바른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거는 없죠 주님이 그렇게 바른 복음을 증거했어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떠나신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이제 부흥주의자들, 어떤 외적인 그런 어, 성공주의자들, 그런 자들은 오늘날 뭐 설교 의그 방법론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부흥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여기 바울의 이런 강설에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함부로 어, 논단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분명히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변화된 자들이 있었던 거죠. 저들이 뭐 지적하는 뭐몇 가지 뭐 구속사를 전체 얘기하지 않았다. 뭐또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았다. 뭐 그런 저런 증거를 대 가지고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베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베스토는 아주 나쁜 경우였잖아요. 여기 기롱하는 자들의 경우와 같은데 베스토가 뭐, 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어도 어그 어, 미쳤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십자가를 얘기했었거든요. 여기서는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사실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전제해 놓는 거죠. 죽음을. 그러니까 이게 결코 여기서 부족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슨 굉장한 외적 결과를 내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 개인의 목회 사역의 뭐 성공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뜻대로 이제 순응해서 나가서 이제 때로는 이제 그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아주 이렇게 나쁜 경우로 대다수가 나쁜 경우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바울이 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자기 꾀로 무슨 어떤 기독교의 종교적 논리나 그 교리를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현실적인 인도, 현재 현재적인 다스림을 분명히 받고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 지난 시간에도 뭐 강조를 했지만 이 복음의 현장성, 현재성에 대해서 희미해지면 나중에는 자기 궤밖에 남지 않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냥 자기 궤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결국은 더 불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직접 받아서 누려간다. 사람이 안 변하는 건 그게 인식이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면전에서 보고 그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이 샘솟듯이 더 생기고, 그거 누려지는 거 아닙니까? 더, 한번 만나면, 만난 만큼, 또두번 만나면 두번 만난 만큼, 더 이제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제 긴가민가, 이 사람은 실체인가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전에도 이제 재미있는 우수개수를 했는데, 사랑의 우편 배달부, 편지의 우편 배달부와 혼인하게 되는, 그 멀리 있는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보다는 그 편지를 전달해 준그 편지를 쓴 사람보다는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과 그 밀착 관계가 더 애착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미하면 진짜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의 그 다스림 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건이 이, 세상이 이중구조로 돼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메르디스 클라인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 바로 이 3차원의 세계를 그 떠나면 바로 하늘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어서 그렇지. 그, 개아시에게 그 천군 천사들을 다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눈앞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그 천국의, 저기, 세상의 이중구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 신앙은 완전히 그냥 형식이 되고 막. 주님은 아주 우리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걸 더 인식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그래야 내가 주님을 뭐 위에서 뭐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지 않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공로심을 갖고 결과에 대해서 어깨가 올라가고 뭐 그런 일이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참그 일에 가담한 한 주님께 너무 감격하고 놀라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지금, 지금 현대 철학이 있지만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철학이 있었고 그 철학이라는 게뭐 삶의 지혜 아닙니까? 그, 어떻게 살면 인간이 인간답게 잘 사나? 이, 그 괴롭 많은 세상 속에서, 이 변수가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안정되게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해 본게 인간의 철학 아니에요? 그 철학이 그때, 그때 철학이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어요. 그, 에비구레오, 그에피큐로스 그, 에피큐로스, 그 아, 지금 요새도 그 정원학바들이 모여서 인간이 어떻게 제대로 살아보나 그게 똑같이 있어요. 뭐, 스토이고 스토익주의도 마찬가지 자연주의자들이 아주 덕성 있게 지금 잘 살면 되지 않나 그런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태반이 그러니까 주님이 멀리 있고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찾아보는 세계 속에서는 그런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경제적인 건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살 것인가.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알과 아세라상의 그 당시 그 사상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뭐 약간, 어, 현대의 옷을 입고 나올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 그런 세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아니면 이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매어가지고 어쩔 수없지할 바를 모르는 자들 그런 그 모든 삶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해서 고민하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유일한 복음이고 아주 적실한 복음이고 시급한 복음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는 이, 이 세상에서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지금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뭐좀 갖추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건 주님을 모를 때 하는 얘기고, 주님을 알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공부를 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사랑 관계도 맺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자유하죠. 내가 공교육을 못 받아도 자유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내가, 여유 있으면, 뭐, 뭐 최고의 그 공교육 기관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고의 세상에서의 최고의 그학 학부에 가 가지고 공부하는 걸 최고로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사실은 음 적실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일일이 바울이 지적하지 않고 철학이나 종교나 뭐 세상 삶이나 그 방법론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그거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그 그 이제 단순히 뭐 간단하게 뭐 저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그 철학적, 세상의 그 세계 속에서 그 사상적 체계, 뭐 철학적 체계, 뭐 종교적 체계, 그런 뭐 경제적 체계, 뭐 그런 삶의 체계 속에서 유일하게 답이 될수 있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한 거예요. 여기서는 먼저 부활만 얘기했지만. 그걸 바울이 이제 에비그레오 학파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헬라 공부의 정통 한 사람이고, 유대주의를 다 알, 알, 알던 사람인데, 또 스토익주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일일이 뭐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한 것 중에서 이제 몇몇 것들을 취해가지고, 이제 근본적으로 말하려고 한 것은 부활의 복음이었다. 그리고 그러면, 어, 그러면 그 자기 걸 내려놓고 그 말을 들어야죠. 그래야, 그그 그, 그, 그, 그 현장에서 주님이 그말그 그, 쓰시는 일군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이제 이전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내신 방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걸 절대 포기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러하는 자들이 나오고 아니면 겉으로는 그냥 부드럽게 대 대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그 그런 태도를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이 휘어져가는 머리 머리카락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늙어가는 그뭐 떠내려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이 굴레 속에서 헐수할수 없는 존재인데 이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웃음> 그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그, 그분, 그, 유일한, 그, 다른 길이 없는 그리 또 안에서의 복음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 밖에 없 그걸, 그, 자기가 뭐, 내일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듣겠다. 그 값싸게 여기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참 비참한 거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그 주님이 떠나시면 기회가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이름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이 떠나면 그 동네는 끝이에요 희망이 끝이에요 소망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천 지역에서 그런 부활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어, <웃음> 여러분들이 여기 존재의 당위가 없고 목표가 없어요. 여기서 그런 빛을 바라고 역할을 할때이 이천이라고 하는 암울한 세상의 유일한 주님의 그 창구가 주, 주님의 통, 그, 그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난 시간에는 그 기록하는 자들, 뭐 나중에 보겠다고 하는 자들, 아, 그들의 그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거기 이어서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아, 내용을 그. 그 볼 것인데 이제 조금 더그 얘기를 하자면 <웃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뭐 물질도 상대적이라고. 그 느끼는 것을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이유. 뭐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높은 이유. 그고뭐 그래도. 굉장히 선진국으로 올라섰다고 하는데도 노인 자살률이라든가 뭐 출산율이라든가 뭐 아니면 전체 자살률도 거의 상위권을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게 세상의 그 문화가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근본적인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시간과 물질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 극한 가난 중에서도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고 살수 있고 그 주님 안에서 물론 그런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그이 연대기적인 시간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고 그는데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자기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도 그 의미 있게 살아가면 보람 있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 그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이 시간, 이것이 모든 주님의 현재적인 다스림과 죄종들의 활동, 또그 주님께서 쓰시는 질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누려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릇된 이단 사설에 미혹이 되고 세상 사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음과 그 자유, 그 안식, 평안,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뭘 어떤 행위나 구원에 대한 보장을 받으면, 그 행복한 줄 알고, 그것이 자기의 불안을 해소할 줄 아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늘, 이제 성경에, 그 자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자증적인 진리니까 성경 자체가 아 계시라고 하는 게 구속을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구속을 언약의 구속의 계시를 해석하는 것이 그 주님의 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이 세상의 존재와 그 모든 그 질서에 대해서 그 체계를 세워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어, 요동하지 않아요. 뭐, 내가 조금, 할 때는, 좀, 행위를 할 때는 안전하고,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불안하고, 이런 것에서 없어진다고. 행위를 해도 그걸로, 그,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개시에 의한, 그, 구원을 생각하면, 그, 어,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그, 아주, 주님의 그, 그 높으신 그 불가능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참 감동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외모 뭐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것들을 대조해 봐도 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이 여러분들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그 구분해 놓은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이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쓰여져야 된다. 내일 일을 알수 없다. 우리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늘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저기 내일 보자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시간이나 공간에 대해서 그릇되게 생각하는 거죠. <웃음> 자, 이제 바울의 강설을 듣고 친하여 믿은 자들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따른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만일 이 소수의 개종자마저 없었다면 바울의 아레오바고 강설에 대해 그 내용상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이 훨씬 더이 어그 강설을 폄하하고 그뭐 자신들의 주장을 더 높일 수 있을 뻔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아레오바고 강설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아레오하고 강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고, 또 창조의 창조도 이야기하고 헬라의 유명한 시인의 말도 인용했지만, 구속이나 계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리고 세계사에 대해서 말했지만, 구원사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부활은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말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실패한 강설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바울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 듣고 돌이킨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미한 일 같이 보이는 일에서나마 함부로 성신께서 내신 결과에 대해 과소평가하거나 바울의 강설을 깎아내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가 뭐할 일이 없어서 바울의 실패한 강설을 여기에 기록하고자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강설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종자의 많고 적음으로 전도의 성패를 가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히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의 강설 내용보다도 듣는 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도 늘 태도를 강조 어,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주일 오후에 예, 대유림 문화 160문을 가지고, 어,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 아무튼, 그, 주님께서, 다양한, 어, 내용들을 성경으로 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뭐,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또, 그, 어, <웃음> 간절히,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또 성경으로 대조해 보면서 진리 가운데 고합, 진리를 묵상하면서 진리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어, 통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상적으로 이제 어, 대항하는 자들을 꺾으시고 회개케도 하시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그, 통상적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항상 비상적인 것만 누리려고 하면, 그 이상한 신앙이에요. 그것은. 그것은 아주 불안, 불안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의 태도가 참안 좋아서 그런 결과가 있었다. 근데 지금, 여기 친하여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를 친하여라는 말은 어떤 주석과의 말대로 그에게 붙어서로 번역,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무릅쓰고 바울 편에 가담하여 주를 믿는 자들을 말한,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자가 있고 기롱하고 뭐 나중에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물리치고 바울을 친하여. 바울에 붙어서. 예. 네. 사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그외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레오바고 관원 디노, 디오누시오는 그러니까 귀족위원회 회원이었던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부요한 세상적 지위를 스스럼없이 던져 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정확하지는 알 정확한지는 알수 없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아덴교회 최초 감독이 되었다는 설도 있고, 그 후에 순교했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하게는 알수 없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그렇지만, 그런 어 기록이 저기 한편으로 있습니다. 또 다마리아에 대해서는, 다마리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는데, 요한 크리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자, 그 교부 이회로 디오누시오의 아내가 아닌가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외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사에서 순교자 배출로 유명해질 아덴교회의 기초멤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차 살펴본 대로 당시에 그리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의 형평과는 대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회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요 거기다가 박해까지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죠. 그리토를 향, 그리스도인을 향한 온갖 편견과 질시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부인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로서의 삶이 사라지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의 일꾼들을 친하여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외적으로 보기에는 고노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참된 구원과 지혜를 얻게 되었고, 죄와 사망에 속박되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잠깐 당하는 고통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그, 잠깐의 그, 그, 말씀, <웃음> 그 선포의 내용을 듣고, 그런 확신이 었고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 거죠. 이게 복음의 그 능력의 현장성을 보는 거잖아요. 현재성을. 음. 그늘 제가 뭐 예화로 들어서 말씀한 바 있는데, 탈북인들 중에 그 복음 전도를 받고, 어, 이제 이 기독교를 접하게 된 사람들은 그,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자원해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선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니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시고 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시면 이유는 그 가족들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은, 죽는 길인데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복음 그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했던 선교사님들은 가면 바로 죽으니까 잘못하면 그 드러내놓고 하지 말고 다 감추고 감추고 가서 이제 길게 보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그 뜨거움에 그 열정에 그냥 가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부인하지. 부인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부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순교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뭐 우리 그 나라 초대 교회 얘기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에서 그 상위권 55% 안에 드는 그런 인텔리들이 말이죠. 그런 그런 뭐 뭐의 지식인들이고 또뭐 아주 훌륭한 의료인들 이 됐던 사람들이 이 거기서도 얼마든지 그 편하게 복음을 받아서 누리면서 기독교인으로 살고 역할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지만 이 조선의 이 암울한 지경에 살아가는 이 조선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와서 그 당시 뭐몇달 걸려서 오는 그런 배를 타고 말이죠 그렇게 와가지고 어 복음을 전 나다가, 불과 몇년 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뭐몇 달밖에 못 사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 뭐다 앞세우고, 그런 일들 아내도 몇, 몇 사람씩 앞세우는 그런 경우를 당해도, 끝까지 그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당하는 고난, 그 위험, 이 경제, 저이이 경쟁사회 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것들 그런 것을 그 취하지 않고도 자유함이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뭐 그냥 어, 그 통역 영어 가르치는 선생으로 의사로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실제 성교사들이에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갖고 회개하는 사람들 세례를 주고. 그그 그 일이 걸리면 이제 당장 죽음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했다 해. 이게 현재 고난을 장차 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대로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가득해 가지고 그렇게 뜨거움으로 아 열정으로 가득해 가지고 그 일을 비름 미루거나 어, 거기서 물러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지금 관원의 위치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완전히 죽음의 지경으로내 몰리는 거예요. 광야로 내 몰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섭리와 배려, 사랑 또 그걸 기억하고 기꺼이 뭐 그걸 포기한 거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으로는 죽어있는 당대 최고의 헬라 사상과 그 문화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소수이지만 죄 백성으로 당하는 일을 영광으로 여겼을 것이고 죄 백성으로 서나가는 일을 기쁨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 옛날 선지하고 고백한 것이 자신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19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그 희미한 게시의 빛 아래에서도 이런 확실한 구원의 그 신앙을 보였잖아요. 예? 뭐, 주님 안에서 이제 그 실체를 보고, 실제 실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면 뭐 더더욱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으로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다 하는 것을 이런 걸 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쫓고 있는 세상 명예와 부의 영광을 가차없이 뒤로 던지고 소수라도 생명이 있는 자와 함께 하며 가장 하나님 나라답게 사는 일을 지상 최고의 일로 알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루터도 그랬잖아요 그 죽음의 현실 그 자기가 그,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금욕적인 삶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었고, 복음만 해도 자유를 얻었고, 근데, 이제 또, 그, 그, 그 죽음의 그, 그, 위협에 대한 그런, 그, <웃음> 것들을 다 경험하고, 거기서 떠난 자로서, 이제, 이제, 아버지가 그, 그, 굉장히 법학자로서, 당시, 그,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게 했지만, 그걸 기꺼이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나왔다. 그, 그게, 당시, 그,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은 삶이었어요. 전체, 전체가 뭐, 로마 케토릭인데, 그게 틀렸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게 맞다고, 그러고 나왔으니까요. 만인 제사장을, 이신칭의를 내세우고,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게 진리니까 자기 미래를 다 포기하고 나왔어요. 뭐 칼빈도 마찬가지죠. 칼빈도 그도 법, 법을 공부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일찍이 뭐그 아버지가 그 성직록을 받게 하고 그 안에서 미래를 보장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했지만 그 복음을 깨닫고는 그다 포기하고. 쫓겨 다니는 일을 하면서 진리, 생명의 진리를 증거했다. 는 말, 자기 미래가 없어요. 다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변증하고, 주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목숨을 다한 겁니다. 그건 뭐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재물로 여겼다. 이는 하나님의 산주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 희미한 게시의 비단에서 히브리스 11장 26절에 그런 게 나와요. 세상 부와 명예 가차없이 뒤로 던지고 소수라도 생명이 있는 자와 함께하며 가장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일을 시상 최고의 일로 알고 살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바울의 강서를 듣고 개신한 자들이 생겼지만, 그것은 극히 소수이고, 바울이 공식적으로 전도에 허락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뭐, 정부, 정다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정부에서나, 뭐, 그 사상계에서나, 뭐, 대중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나 아직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로 주께서 쓰시는 종 바울의 떠남은 아덴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전파하고 생명이 더욱 발휘될 수 있는 가르침을 베푸는 자가 떠난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고 참, 어, 암울한 일이 없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주님의 본을 쫓기를 바라는 터이라 그렇게 배쳐가는 아덴에 무턱대고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 남은 자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에게 이제 단속을 했겠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단속은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께서 세우신 교회 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현장성, 현재성이죠. 그것을 따르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현 천국의 복된 상태를 소유한 자로서 기꺼이 그 길을 자원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은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그것의 이면에 있는 실체를 바로 보고서 진정으로 추구하여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웃음> 주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토의 몸민 교회에 서 본상의 사회를 재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당위예요.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즐겁게 기쁘게 누려야 할 일이다. 이 지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치리기관이에요 그저 세상에 묻혀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문화를 더 여유있게 누리지 못한 것에 갈급함을 느끼면서 주께서 명하신 일에 대해 나중에 나중에 라고 하면서 살다가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 꼴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수 4장 13절로 16절에 나오는 그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장사꾼의 행태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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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 이거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주머니에 이제 돈이 많으니까, 뭐, 미래 계획이 많죠. 뭐, 이 돈을 어떻게 어떻게 써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인생을 나머지 100세 시대에 뭐 어떻게 살고. 이게 불신이에요. 오히려, 안 가집을 때, 그, 안 가졌을 때만도 못한 꼴이 되는 거예요. 더, 더 적극적으로 이제 돈이 있으니까, 뭐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외에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걸더 즐기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지? 안개는요, 안개는 해가 뜨면 없어져. 해가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한나절도 못 가요. 너희는 그 안개와 같다. 우리는 절대 안 죽을 것 같죠. 예.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 가장, 그 의미 있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무가잘 생각해요. 아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계산을 해놨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시간 계산 한번 해봤는데, 요즘 평균 남자 나이가 80이잖아요.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제가 67세인데, 13년 남았어요. 13년이면 365 곱하기, 24시간 곱하면 11만 3,800 몇 시간 되더라고요. 예. 네. 제가 이제, 살아있는 평균적으로 시간을 따져보고. 그 일수를 따져보면 뭐한 4,700일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건 연대기적인 시간이고, 실제 우리가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쉬는 시간, 뭐다 빼면 사실은 얼마 안 돼. 그, 그걸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목을 걸고, 그그 그 현재적인 부요와 행복 번영 쾌락 이런 걸 추구한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게없는것 아닙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추해가는 것 그게 참참 참 복된 거죠. 수단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복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전에 추구하던 아상의 얽매이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품격과 품위를 잘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다 해도 주님께서 그 나라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 한마디면 이룰 수 있는 것을 이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우리 기꺼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을 누려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말씀을 뱉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아덴 전도의 마지막 부분을 봤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한 강선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살폈습니다. 어, 다시 말씀하지만 뭐 바울이 잘못 증거해서 결과가 안 좋았다는 하 것은 차라리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저들에게 가장 혁실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수라도 개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저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안정되고 평안한 그런 행위를 취한 것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가 주께서 강단을 통해 분명한 복음을 들려주실 때 거기에 즉각적으로 교회 알로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일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 무감각하게 지낸다면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착하고 인내하는 옥토바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의 일락과 재리의 유혹의 기운을 뺏기고, 아상의 안반에, 안반이 자리하고 있으며, 말씀이 뿌리를 내릴 마음자리가 전혀 되 있지 않다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따 오해도 보겠지만, 진리를 듣는 이유는 결실하기 위한 거예요. 그 결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재창조된 존재로서 그리고 그 충만회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관계성 속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말로만이 야 행위로 우리는 무슨 거창한 일에만 복음을 받은 죄의 백성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가장 적은 시간에서부터 가장 미미한 물질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으로 부활의 복음을 소유한 죄백성됨의 성격을 잘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그 대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데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는 척 해도요, 섬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 아무리 있는 척 해도, 예. 네. 아무리 뭐 건강한 척 해도 섬기지 않는 건강. 이제 백세까지는 편안하게 살겠죠. 나름대로. 그러나 그거는, 프로노스의 시간에 그냥 메어서 사는 것 뿐입니다. <웃음> 말씀과 성신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어떠하심을 잘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잘 나타내서 진정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하 것을 잘 표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러가친아보지 하나님 어, 오늘도 아덴 전도의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를 아, 바울이 적실하게 이제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자들 그저 인간의 도덕으로 무장한 자들은 기롱하고 또 내일 듣겠다 했사옵나이다. 그러나 그 부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으로 알고 어, 받아들인 자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지위를, 자신들의 미래를 다 아, 주님께 맡기고, 이제 행보를 하였다는 것을 보험은 아니다. 저들이 아덴, 후에 이제 아덴교의 지도자들이 되고, 순교자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서 희미하게 찾아보험은 아니다. 참으로 복음의 능력은, 어, 참, 기이하고 놀랍을 뿐만 아니라, 참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개인을 바꿀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도 바꾸고 또 그, 그 국가도 바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나이다. 저희들이 그 일의 그 결과가 큰것 때문에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받음의 그 이일 자체가 너무도 엄청난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그 인식하여서 저희가 마땅히 취할 것들을 취하고 나가야 될줄 아는 아니다. 주님의 선택은 우리의 그 <웃음> 이신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택은 성화에도 있고 영화로운 상태까지도 이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 분명히 기억하고서 어, 그 전체를 전체적인 구원을 이루어갈 존재로서 마땅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보하게 하옵소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이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없나이다.